맘미 <웃음> 나 오이야 이렇게 오이 봐 맘미 나미미 하시는 거 먹을 거예요. 가자. 언니 이거 먹을 거야? 응. 가자. 먹으러 가자. 맘마 지 네. 애애아애 정말로 몰라봐 아니 좋아 좀 다음었지롱다 다음 먹었지롱. <웃음> 아어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웃음>